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 바로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배우러 가시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색다른 오프닝 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른 걸로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 것을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, 저렇게 카드를 어, 좀 뭔가 확장을 시키는 거죠 원핸드 패닝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관객을 농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미난 트릭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요 제가 관객에게 어떠한 멘트를 치면서 마술을 진행을 하는지도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번 트릭을 할 때는 좀 상태가 좋은 카드가 있어야 돼요. 제가 공9연산을 어, 써보니까, 음, 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카드를 패닝을 하는 법과 원핸드 패닝을 하시는 법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아까 보여드린 그 트릭을 할수 있는데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, 어, 패닝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. 패닝을 하는데, 이게 좀 이렇게 남게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. 요렇게요. 자, 그 다음에, 어 저같은 경우는 검지랑 엄지로 그냥 이렇게 핍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아시겠죠 만약에 원핸드패닝이라든가 이 패닝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뭐 원핸드패닝 아니면 패닝하는 법 이런걸 치셔가지고 배우시면 될것같고요 굉장히 대충 가르쳐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게 끝입니다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팁은 이걸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이렇게 떼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트릭을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트릭을 쓸때 관객에게 어떤 그 멘트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관객님 하면서 카드를 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뭉이에 남아있잖아요 카드를 하나 뽑아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관객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잡으러 올 거예요 어... 그렇게 손이 올때그 카드 말고 여기서 뽑아주세요 하면은 관객이 방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능글맞게 잘 살리시면은 진짜로 재밌습니다. 어, 제가 이거를 많이 해봤는데요. 반응이 꽤나 좋더라고요. 대신에 좋은 카드를 쓰시면서 이 트릭을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 패닝으로 관객에게 장난을 치는 방법이었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